어 너무 좋은데 싸움이 완벽한데요 싸움 싸움 완벽한데 이거 거의 이겼는데 근데 밸류 야 근데 밸류 오 리븐데요 똑딱똑딱똑딱똑딱 뭐야 뭐야 똑딱똑딱똑딱똑딱 야 하나 하나 까봐 그래. 궁금할거야 까봐 까봐 까봐 까봐 까봐 까봐 까봐 <웃음> 뭐야 이거 루크터스크 사형 승사도 있고 뭐 합쳐가지고 쪼아 찾을수네지 제로스 오 에지 가는 거만 안 나오면 돼 그래, 에지 가는 거 나왔던데 야 진짜! 아! 진짜... 아아! 말... 진짜! 진짜! 나 진짜... 맞나 진짜... 진짜. 마트로시카근데 이게 뭐, 계속 나와? 그야 아주 이야 너랜덤님 새벽 시간대에도 시청자가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허 정말 재밌어서 시청자들이 떠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오히려 재밌는 방송인거지 정수씨도 새벽에 한번 켜보시면 어떨까요? 아 전.. 아니 이게 왜 황금 그게 다 이게 왜 황금.. 아니 씨.. 이게 왜 황금 저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26대미지를 맞아요? 하나 1대1이었는데..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목소리> 뭐야! 아니 나 진짜 이거 이렇게 했는데? 뭐야! 님들 봤죠? 저 왼쪽에 냈는데? 슬끼 헤렛, 해냈군요. 쥐로, 때로러야 한다는 게체질로 쥐로, <목소리도> 갓수인더는 어때? 필요리더는가스리는는게 좋겠군요. 조심하세요 사창코 하면 안되지 않나 더 <웃음> 뭐죠 이 귀여운 친구 14원 뭐야? 나 14원을 또 처음 보다 아정부행아 <웃음> 진짜 뭐야 0%가 뭐야 아 100% 전... 아니 좀한트만 빨리 나오지 카드가 <웃음> <웃음> 진짜 안된대 어 근데 할만 한데 이거 안 되는 거 맞아? 왜안 되는 거지? 뭐야 되는데? 야0 퍼센트네. 어 이게 뭐야? 어, 이 뭐야? 0 퍼센트 기적이?